오! 쭉 빼볼게요 아 이거 스티커네요 지금 보니까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요 사실 눈에 다래끼가 났습니다 다래끼가 나가지고 지금 제 눈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껴봤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낫나요 <웃음>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최근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그런 은행에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카카오뱅크인데요 그 카카오뱅크를 가입을 해서 새롭게 이제 계좌를 개설을 했어요 계좌를 개설을 했는데 이제 방금 딱 도착을 했습니다 뭐가 도착했냐면 짜자잔 요겁니다 뭐냐면 바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폭주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사람들이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오늘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딱 한번 열어보고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리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이 카카오뱅크를 아직 한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솔직히 좀 고민돼요 왜냐면 이게 창구도 없고 그리고 오로,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쓸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좀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솔직하게 있습니다. 그런데 체크카드를 한번 받았으니까 이 체크카드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공해볼게요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다다 다다 다다. 자 그리고 이게 쭉 열었습니다. 열었고요. 오! 카드 사용 동의 안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! 오! 카드가 적혀져 있어요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라이언을 샀습니다 라이언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그리고 요거 보면 맨 앞에 카카오 이렇게 라이언 캐릭터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번호는 어디에 있을까요? 한번 뜯어 볼게요 오, 자 이게 보통의 카드랑은 살짝 다르게 이제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고 사인하는 란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표시도 다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되게 간편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생각보다 진짜 귀여워요 그렇죠 라이언이 꽤 귀엽게 나왔는데 다른 캐릭터도 만약에 만들게 된다고 라 하면 괜히 뭔가 좀 만들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카드인 것 같아요 이제 안에 뭔가 봉투가 들어있네요 이것도 뭔가 웰컴 기프트라고 되어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쭉쭉 그리고 안에 쭉 빼볼게요 이 봉투만 써도 예쁠 것 같아 오어 잠깐만 아 이거 스티커네요 지금 보니까 오 하나 둘셋 네 다섯 개다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카카오 프렌즈 아 그래서 이게 기프트 기프트라고 한 거구나 이게 선물이네요 선물 지금 여기 뒤에는 이게 필요한 그런 글들이 적혀져 있고 여기 앞에는 이게 선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 제 컴퓨터에다 붙여도 되겠는데요?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체크카드 주요 거래 조건 및 개인 회원 약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없을 것 같고 얼리버드 혜택도 있네요. 얼리버드 혜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종이도 있고요. 여기 보면은 얼리버드 혜택이, 음, 대형 마트 주유, 커피, 뭐, 스타벅스? 2,000원 캐시백? 뭐야. 예스24랑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있는 그 스타벅스랑 예스24 Yes24 같은데, 예스24랑 스타벅스. 이쪽에서 할인이 많이, 캐시백 할인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솔직히 이 혜택들을 다 전부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쓸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. 그래서 음 이거를 좀잘 항상 확인해보고 써야 될것 같네요. 좀 생각보다 좀 괜찮습니다. 그리고 상품 안내장, 이렇게 상품 안내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되게 깔끔하네요. 어, 별거 없네. 자, 카카오뱅크 카드를 신청하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필요한 것들,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게 될 것들이 딱 요건 것 같아요. 요거 스티커랑 요 카드. 근데 음 시중 은행과는 조금 다른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엄청 크게 들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까 시작을 해봤어요. 이게 일반적인 제1금융권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다 깔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거나 뭐더치페이를 한다거나 이제 뭐뭐 뭐 간단하게 돈 주고 받을 때 이제 이런 거 쓰면 충분히 좀 괜찮을 것 같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, 제가 아직 이걸 써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써보고 이것에 대한 후기를 나중에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올려볼까 해요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아 여기! 자 생각보다 되게 만족스러운 이 카카오 프렌즈 이 카드였고요 어,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꼭 받으셔가지고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내일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삼성페이랑 연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삼성페이를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삼성페이랑 이거 연동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카드 리뷰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자, 여러분들도 한번 구해보시고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지 t v 의 이지쌤이었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도 한번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. 안녕.